신쿠기. 안녕하세요. 신크기입니다 오늘은 촬영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단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습니다. 동작입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 오긴 왔는데 이제 많이 왔어님이안 아아 오셨으면 <웃음> 좀 살펴볼 거 같아요. 많이 티나요? 오늘 약간 순수하고 맑아보이고, <웃음> 화상풍기 초과 같은 아, 느낌? 약간 어, 그런 느낌. 근데 차 오는 사진 보여줘. 보여주는... 아너무 그랬나? 네, 턱에 확실히 깎아주세요. 네. <웃음> 나 파말려고. 아니 이제 언제 할수 있는 거야? 대체 딱 말해줘. 나 진짜 그거 기다리느라 나 지금. 한 달씩. 한 달씩. 1월 확실해? 응, 되게 예쁘다 봐라.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머리 가닥가닥이 좀 크게 뭉쳐져 있어서 <웃음> <웃음> 네, 이제 촬영장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뭐 하시면 되시죠? 저 지금 제품에 들어갈 사진이랑 홍보에쓸 사진 찍고 있어요 배터리가 없는데 어떡하죠? 없어요? 네왜 없어요? 왜.. 왜 배터리가 없대? 지금은 촬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주 재밌네요 최고! 영혼이 없어 너무 재밌어 <웃음> 아, <저, 최고다>. <웃음> 최고 <로봇이> 다 최고 하니까요 최고 소말아은 실장님이시고요 여기 BSM, 미애쌤. BSM입니다 메이크업을 담당해주시고 계시죠 오늘도 늦었죠? 조금 늦었죠 10분 음. 정도 내결하고 우리 크리스마스 는 누구하고 계신가 아~, 네, 네. <웃음> 누구와 아, 아 네. 집에서 누구와 누구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 말할 수 없어요 <웃음> 누구만 보내실 게임이시죠 아, 끝났거든요, 저. 아, 진짜? 그똥 쫑내가지고 네, 찮아요 <웃음> 우리 모두 솔로. 아, 솔로, 응. 솔로. 솔로. 아니, 솔로, 솔로. 아니, 이제 그만 꿔도 되지 않을까재밌 네, <웃음> 아, 천직을 찾아 그러니까, 이제 일 바꾸는 거 아니야? 원장님 거 찍어주면 되겠다. 아, 어, 끌게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아니 그래서 다음 달이면 펌펌할수 있다고요? 네. 로봇이세요? <웃음> 그한달뒤에 그러니까 바로 가능한 겁니까? 아예. 네. 어, 네. 한달 동안 또 머리 자르지 말죠. 아 근데 너무 짤리네. <웃음> 나 머리 안 자른 지한 거의 한달 되지 않았어. 어. 다음 주나 한번 자르러 가야겠어요. 다음 주 계십니까? 다음 주월화수없요 목요일이나. 제가 일찍 와 주시면. <웃음> <웃음> 내가 일찍 간 적이 한세 번인가? 두번 있을걸? 손으로 그셀 수가 뽑을 있어. 수 있어. <웃음> 보면은 너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뭔 일이야? <웃음> 여기 옆머리 살짝 놀라야 되지 않을까? 괜찮을 수 있다. 신의 손이니까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좀. <웃음> <웃음> 불가능합니까? 코코미과 네. 손은 실장님. 연발 걸려가지고 이 머리 할수 있어. <웃음> 나오나요? 어, 잘 나오나요? 어잘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코미카 식구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웃음> 어,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이게 더잘 나오는 것 같은데? <웃음> <두뇌 때문에. 웃음> 저 매기죠 지금. <웃음> 아니요? <웃음> 저 매기고 있죠 지금. 아, 맘에 찍으라왔요 네, <웃음> 뇌로 스포 뒤돌아 주세요. 여이어 <웃음> 이런 거 좋아요. 존재죠. <웃음> <손질죠>. 이있어해세요어 <웃음> <웃음> 아니야. 진짜 연예인이에 <웃음> 클로즈업 해도 찍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웃음> 프로필 사진 을 써도 되겠다. 저 음. 저는 이제드디어 촬영 끝. 지금 우리 헤매팀은 먼저 가셨고요. 저는 마지막 인터뷰까지 찍느라 <목소리도> 인터뷰도 방금 다 찍었습니다. 오늘 뭔 촬영을 했냐면요. 다 지금 메일인데요곧 편의점에서 제가 만든 음식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게 됩니다. 편의점에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직접 만든 제품이 나온다니 운만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표지, 그런 촬영들 좀 해가지고 찍었습니다. 하, 뿌듯합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채널에서 보시고 싶으신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이나 커버 메이크업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서 만나요. 안녕!